길입니다 아, 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충주로 차박 캠핑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한 것 같기는 한데 음, 어디로 가야 될지 <웃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간간히 캠핑트레일러가 보이기는 하는 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 여기는 물안개 펜션으로 가는 길이고 아 n m 펜펜을쪽 쪽으로 려오오있있습다지지 아 눈이 와서 전부. <웃음> 자리가 만만치 않네요 아, 여기에 캠핑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우측에는 어 물안개 펜션 이라고 하네요 음, 아, 여기, 아, 여기 자리 좋네요 아, 와 굉장히 넓,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네요 한개 펜션인가 봅니다. 아 논이 와서 운치는 있네요. 전부 눈이녹질 났네 여기는. 아 여기가 팔각정도 있고 기 좋네요. 아 여기는 파쇄석이라서 여기 전보다 좋은데요. 거기? 아, 알겠습니다. 와, 여기가 팔각정도 여러 군데 있네요. 아, 탕금호 야영장도 있고 와, 여기도 화장실은 동파 방지를 위해서 전부 다 막혀있다고 하네요. 무슨 탄탄은 응, 작년 12월달에 만나고 1년에 한 번씩 만납니다. 지금 일단 텐트를 쳤습니다. 재밌어. 강된장 만든 거야, 그냥. 집에서 할일 없어서. 아빠. 에이, 이거나 만들자 하고. 영원도 응. 얼렸네 육개장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안되는데? 또안 돼. 아삭! 아, 부섭해. 음. 삼겹살.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 아, 맛있게 잘 익었어요. 오뎅탕의 우동입니다. 지금 저쪽에 보이는 대교가 우륵대교입니다우륵대교 앞에서 캠핑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닥에 눈이라서, 눈바닥이라서 밤바람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지금 현재 기온이 마이너스 16도입니다. 화장실은 전부 다 폐쇄되었습니다. 그래도 캠핑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여기 보면 은 눈이 녹지 않았습니다. 길에는 전부 눈입니다. 눈 소리 들립니까? 오두득오두 소리 들리네요. 저쪽에 멀리 보이는 쪽이 우룩대교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지금 물안개가 쫙 피어오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물안개 그리고 지금 저쪽에 벌거스름 한거 보니까 이제 해도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아 뒤를 한번 내려봅니다. 여기 밥 속에서는 밥이 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여기 된장찌개 하려고 두부, 고추, 호박, 양파 이렇게 된장에 일단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습니다 음, 됐어, 됐습 압력밥솥에 밥잘 됐습니다. 밥은 야, 밥은 밥주는 거는 이걸로만 하면 돼. 음. 아, 밥잘 됐네. 여기 충주는 드론 촬영이 불가하네요. 비행장이 아마 근처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긴급 출동 불렀습니다 배터리가 아, 방전이 다 됐는 건지 추워서 안 걸리는 건지 아니, 네, 네. 방전됐어요? 네, 네. 방전이 왜 됐지? 쓰지도 않죠 아이고 아이고 <웃음> 시동이 바로 걸려버리네요 아 다행이네 배터리가 아, 언제 개차셨지 모르시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한 3년 썼는데, 3년 동안 이런 일한 번도 없었거든요. 3년간은 안 가르신 거네요? 예, 예. 그래서 그러시면 교체하셔야 될 거예요. 아, 그래요? 수정배 빠뜨린고이면서 예, 예. 긴급 출동 좋네요. 긴급 출동 오니까 금방 되네. 아, 배터리가 방전돼서. 날씨도 춥지만, 배터리가 방전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충주 우룩대교에서 캠핑을 모두 마치고, 돌아갑니다 캠핑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